지금 보고 계시는 부품이 유로포 EGR 밸브입니다. 유로 3그 진공식 EGR 밸브에서 유로포로 오면서 이제 요 EGR 밸브가 솔레노이드 타입으로 이제 바뀌었고요.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진공 솔레노이드 타입 같은 경우는 진공 막이 이제 터지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안 하는 반면에. 유로포 요 타입으로 넘어와서는 솔레노이드의 그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 밑에 이 필적인 밸브 밸브의 고착이 원인이 많습니다 이제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요 로드가 이렇게 막때리갔다리면서요 부분이 요 밸브를 눌러주게 돼 있는데요 음, 이 밸브 자체가 이 고열에 이 열에 의해서 예, 또 카본에 의해서 이제 내부적인 그 스프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착이 일어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거를 눌렀을 때 전기를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 솔레노이드가 이 부분을 눌러줘야 되는데 못 눌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고장 코드에 나왔던 EGR 흐름량 부족이라는 그 고장 코드가 뜰 수밖에 없고요. 센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EGR은 작동을 하지만 공기량 변화는 없죠. 왜냐면이 밸브가 정상적으로 눌려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 배기 가스가 이쪽으로 이제 그 들어오면서 다시 요 배기 가스가 엔제 흡입구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에어플로 센서를 봐서는 이제 도둑 공기죠. 그만큼 그 에어플로 센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실린더당 그 공기량이 적어져야 되는데 이것처럼 이 솔레노이드 밸브 자체가 고착이 돼 있다면은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. 얘는 스스로 리턴이 돼야 됩니다. 데이터를 볼까요? 지금,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이 462에서, 지금 이제 EGR이 3%, 이제 오프 상태고요 EGR이 작동을 되니까, 지금, 듀티는 최대 42%, 지금 42%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, 실린더 공기량은 지금 270으로, 예, 다운이 됐고요. 그니까 이제 EGR 자그액츄레이터 제어값이 EGR 자체가 이제 무겁게 되면은 이 퍼센티지는 자고 올라갑니다. 왜? 공기량은 내가 이만큼에서 제어를 했는데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어값을 더 높여주는 거죠. 높여주다가 이제 얘가 이제 최대 한계점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. EGR 액추에이터가 이상이 있어서 공기량을 못 떨어뜨리는구나 해서 EGR 액추에이터 쪽으로 이제 고장 코드를 이제 점등을 시켜주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값이 50% 이상, 55%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EGR 액추에터가 무겁거나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.